남자분들이 진짜 센스가 없을 경우에는 안 쓰는 선물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도 너무 막싼거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여자가 받으면 싫어할 수가 없는 향수는 좀 뻔하다. 조금 유니크한 약간 흑내음이 나요.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가격대도 되게 부담 없고 하이라이트가 진짜 너무 예뻐요. 얘 사면은 그냥 파티에 필요한 걸 그냥 다 주니까 게이득 아닌가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에서 되게 센스 있는 선물 되게 여자분들이 받으시면 기분 좋을 만한 그런 선물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신경써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막 반응이 안 좋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여자친구한테 선물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향초인데요 저는 원래도 약간 자기 전에 일기 쓸때 향초를 많이 피우는데 최근에는 요 리베르 인센스 로즈 향을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향이 되게 스모키한 로즈 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닐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독하고 되게 포근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쓰기에 진짜 좋고 이게 다른 향초랑 좀 다른 점이 끝에 약간 흑내음이 나요. 그래가지고 좀 흔하디 흔한 그런 머스크 향이 아니라 되게 좀 거친? 조금 유니크한 그런 향이라서 요거는 호불호 걸리지도 않고 되게 남들이 많이 안 쓰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대용량 이고 패키지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향이 되게 독하지 않고 강한 느낌이라서 제가 최근에 감기 때문에 코가 진짜 엄청 막혔었거든요. 근데 이걸 머리맡에 두고 자니까 그냥 키지 않아도 코를 이렇게 빵 뚫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디퓨저처럼 방향제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도 너무너무 좋고 솔직히 향초 싫어하는 여자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센스 있는 연말 선물이 될것 같아가지고 좀향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향수는 좀 뻔하다 그럴 때 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또 비슷한 향 계열의 이 핸드크림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 러브향을 추천을 드렸는데 저 이거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 소프트 향을 잘 쓰고 있습니다 패키지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받았으면 진짜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 얘가 퍼퓸 핸드크림이라서 향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연말 선물로 5센트 핸드크림을 주변 지인들한테도 되게 많이 챙겨줬는데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100이면 100다 진짜 너무 좋아했고 제가 학원 가가지고 이 핸드크림을 바르면 이게 발향이 좀 엄청 잘 퍼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다 어? 지금 향수 뿌렸냐고 뭐 이거 핸드크림 뭐냐고 이 질문을 꼭 듣거든요 저는 세가지향다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호불호 안 갈리고 연말에 어울리는 향은 요 소프트 향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그도부비누 냄새? 그 빨래하고 갓 나온 섬유유연제 냄새가 진짜 확 풍겨가지고 되게 청순하신 분들 있지 여성스럽고 막 하얗고 우아한 여자분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면 요 소프트양 진짜 자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대도 되게 부담 없고 엄청 막 유명하고 그런 제품이 아니라 되게 센스 있는 그런 선물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뷰티템으로 넘어와가지고 요 섀도우 팔레트 약간 여자분들이면 은 화장품 선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화장품 선물을 하면 은 진짜 센스가 없을 경우에는 약간 톤 때문에 안 맞는 분들도 있고 집에 있거나 이래가지고 안 쓰는 선물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도 너무 막싼거 사주면 은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선물 받는 사람 입장에 빙의를 해가지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요즘 여자들이 무난무난하게 다 좋아할 만한 그런 팔레트 요샬롯틸버리 페이스 팔레트 이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도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최근에 한소희님 팔레트라고 엄청 엄청 핫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여자가 받으면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구성도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섀도우랑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 가능한 그런 자국 팔레트라서 활용도도 진짜 진짜 좋고 이게 질감이 엄청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되게 블러처리한 것처럼 되게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컬러만 보면 은 발색이 되게 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루로안 털고 그리고 바로 올려도 생각보다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은은하게 한겹한겹 사이드스 이렇게 발색이 돼가지고 메이크업 초보자분들도 되게 부담없이 잘쓸수 있는 그런 팔레트라서 그리고 요 하이라이트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위에 살짝 올리면 진짜 바로 티나는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 그런 흔하지 않은 색감 그리고 한정판 케이스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품 선물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얘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초 제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어? 짠 완전 귀엽죠 되게 유명한 빌리프 밤 그게 이렇게 파티케이크 세트로 나왔어요 이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인데 선물 같은 거를 직접 주기보다 기프티콘으로 줄 때도 많잖아요 그때 되게 센스 있는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 가지고 얘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케이크 패키지를 열면은 이렇게 빌리프 밤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 출시된지도 오래됐고 빌리프 대표 제품이라서 다들 제품력은 아실 것 같아요. 엄청 건성이신 분들, 각질 많으신 분들, 얼굴 막 바짝바짝 바짝 타시는 분들이 겨울에 듬뿍듬뿍 듬뿍 발라가지고 수분 공급해주기에 되게 되게 좋은 제품이고 막 끈적 있는 제형이 아닌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되게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한테 엄청 엄청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패키지만 예뻐도 추천드릴 만한데 이거를 사면은 이렇게 파티키트 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크리스마스 연말에 막 풍선이랑 가랜드 그리고 이런 꽃발 살려고 다들 다이소 엄청 털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당일에 가가지고살려고 했다가 가면은 다 동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미리 준비할 걸 엄청 후회했는데 얘 사면은 이렇게 다 주니까 완전 개이득 아닌가요? 여러분 심지어 여기 안에 이렇게 풍선이랑 케이크 토퍼 그리고 이렇게 가랜드까지 그냥 파티에 필요한 걸 그냥 다 주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이거 그냥 들고 가가지고 파티할 생각이거든요. 친구한테 선물할 겸 파티용품도 그냥 다 이렇게 배달시키면 되니까 너무 기발하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센텔리안 더 마데카 크림인데요. 이거는 동국제약에서 나온 더마 제품이라서 진짜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좀 안티에이징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좀 쉽게 말하면 정말 전반적인 부분에서 포탈 안티에이징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진정해주는 병풀 성분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피부 탄력도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형도 딱 전형적인 아이크림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또 이제 한 20대 중후반 되면 은 안티에이징 싫어하는 사람 절대 없기 때문에 저도 약간 물 줄까 말까 고민할 때는 아이크림, 안티에이징 크림 이런 거 줬을 때 싫어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안정빵으로좀 무난무난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 연말 모임, 연말 파티 하실 때 선물하시기에 좋은 그런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다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